겨드라미 넣고 앞으로 아, 짜! <웃음> 왜, 왜 지금부터 다 오늘은? 운전 내가 내가 기사 줄게. 알겠어. 마이크도 진짜 편해. 아 진짜? 컨디션. <웃음> 갑니다. <웃음> 꺼바로 어, 세파. 잘안 하는데. 운전은 잘해. 운전 많이 한 사람들은 타면은 딱 그거 있잖아요. 3차내 주차 실력을 보여줄게. 기본적으로 주차를 잘해. 잘하지? <웃음> 지금 얘내 전화도 안 받아요. <웃음> 난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떻게 찢어? 저 약간 지금 알레소리 하자면 전환군도 알게. 알베... <웃음> 어 뭐야? 1 0 아니야? 안녕하세요 언니 고향이 어, 왜 어떻게 언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늦을까요? 너 근데... 어제 운동했어? 안 했어? 아니 언니가 오늘 운동 시켜준다고 불렀잖아요 아니 왜지금까지 부른 거야? 너한테 새로운 운동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새로운 운동? 폴댄스를 한대 에? 저 아니, 무거워서 아니, 못, 너... 못 올라가 우리 리더를 하는 거아니아난 못해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타라 폴댄스 조인영 원장입니다. 완전 유명한 <웃음> 선인님저희 만나주셔서 일단 감사드려요. 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째 몇 년? 7년 정 7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폴댄스의 매력과 장점을 음. 한번 일단 폴댄스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되게 예쁘고요. 어, 너무 예뻐 어, 너무 예뻐요. 어? 배우실 때는 장점이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기 보다는 네. 한 동작을 오늘 안에 성공해야지. 이런 성취감? 배움에 끝이 없어요. 매력있다. 어, 정말 끝이 없고 누군가가 연구해서 또 레고, 연구해서 <웃음> 내고, 연구해서 아. 내고. 근데 이렇게 약간 저게 셀룰이나. 그데너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짧은거릴것 같지? 애매하게. <웃음> 아, <웃음> 근데 이제 짧은 바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랩커트로 이렇게 아. 가려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일단은 폴 댄스는 가장 1번이 악령. 고통은 왕초보반에서 3초 매달리기 먼저 시켜요. 어, 3초? 시작! 3, 2, 1 하면 아, 그렇죠, <웃음> 맞아 왕초보 탈출!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고마워. 어, 뭐야, 뭐예요, 뭐야, 뭐야? 어, 상품은 아직 상품 미공하 저희를 위한 동작이 준비되어 있네요. 아, 그럼요. 오! 열심히 해라 일단 하고 볼게요 고기일 수도 있으니까 손에는 이거 그립제 바를게요 그립제는 발라서 다 말리시면 돼요 그럼 하얘질 거예요 술 냄새가 나요 들가 볼게요 자콜 뒤에서 콜이 일단 도는지를 보는 거예요 응, 도는지 확인하고 키러 어. 양손 머리 위로 잡을 건데 이게 베이스볼 그립이에요. 자, 이 상태로 저 먼저 보세요. 왼발 든 상태로 왼쪽으로 살짝만 기웃듯 그럼 오른발 아스 떨어져 음... 자, 찌 해볼게요. 그쪽으로 그쪽으 출발! 언제 돌아요, 이거? <웃음>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어깨도 움직이면 돼요. 어, 어깨, 왼쪽, 확! <웃음> 잠만그럼자 <웃음> 이번에는 뜸님이 허벅지 위로 올려주시고 그 안쪽 허벅지를 아예 자극할 건데 네, 여러분 저도 안쪽 허벅지 저도 살이 있어이 상태로 오른쪽 어깨 들싸 왼쪽으로 툭 다리 꼬기 그렇죠? 하늘 먹이 굿! 다운 어, 어때요? 어? 감내세요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어어어어어어 가족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여. 요래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포인트. 아, <웃음> <웃음> <웃음> 오른쪽 어깨, 왼쪽 짱. 발바닥! 포기, 한 해보기! 오! <웃음> 그렇죠! 언제까지 돌아, 이 <웃음> 돼? 아, 저 있어요? 아, 어지러워요. 빨리 반대쪽으로 도세요. 아, 반대쪽. <웃음> 빨리 반대쪽으로. <웃음> <웃음> 네, 요걸 응용할 건데, 이번엔 발바닥을 붙이지 않고, 된 상태로 꼬았으면 이렇게 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왼다리는 펴줄 거예요, 먼저 보면. 출발을 했어요, 짠. 왼발 발바닥 했다가, 회전해서 꼬았죠? 그럼 왼발을 피고, 오른다리는 더 들어서, 손을 좀 내려줄게요. 아, 이게 간 돼? 발바닥! 꼬고, 왼다리 피고. 오! 보람님 갈게요. 하, 잡아드릴게요. 못외웠 맞아요. 아못 외웠지만 아, 해볼게요. 왼발. 근데 골반 높이보다 높으면 안 돼요. 낮 오른 다리 앉히기. 왼 다리 피기 그렇지. 이 다리는 더 접고. 어때? 더 접어요. 접어. 그렇지. 오. 그리고 하늘보기. 굿. 이 모양이에요. 오, 만들었어. 오. 오, 빨리 도니까 진짜 어지럽다. <웃음> 어, 근데 되게 천천히 돌았어요. 아, 자기한테 막 이렇게 도는데 남이 봤을 때는. 오, <웃음> <웃음> 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진도로 확 나가볼게요. 그리고 앞. 앞, 양손 다시 머리 위로 앞, 앞, 다리 꼬기, 꼬기 반대요반대요 맞아요! 아! 유지, 아. 왼손 떼기 우와! 팔꿈치 피기 아니 팔꿈치 뒤로 피기 아. 왼손 짜아 아. 왼손 짜 아.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 아. 것 같아요 <웃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엉덩이를 재빨리 내보내고 양손. 예쁘다. 요게 피겨 애드라는 자세요 끝까지 풀어. 끝까지 겨드랑이 넣고 <웃음> 앞으로 쫙. <짜. 웃음> 그대로 출발. 정강이 붙이기. 정강이. 정강이가 뭐지? 정강이가 뭐지? 겨드랑이. 양손. <웃음> 나란히. 정랑이 더 늙게 <웃음> 오세 <오수>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겨드랑이 찢어져요. <웃음> 와, 아아아아아아 진짜 잘했어요. 끝내 여기서 끝내 <웃음> <웃음> 좋아요 지금 배운 게 벌써 엄청 많아요. 진도가 되게 빨랐어요. 마지막으로 완전 인기 많은 고난이도 하나 해볼게요. 어, 고성공부증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어, 그럼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웃음> 사적화 되실 것 같아. 아 그래요? 어쩌다 이걸 내가 어, 잘하는구나. 어 그, 그러게요. 터키 <웃음> <웃음> <토크> 실패. 톡키 <웃음> <토크> 실패. <웃음> 엉덩이... 여기까지 자 한번 올라갈게요 오른발 오른발 아! <웃음> 어, <발, 발. 웃음> 양쪽도 이렇게 다리 아, 다리 뻗어볼게요 어? 자, 잡아서 몸을 기울이세요 몸을 더 기울여요 약간 신경 잠시 놔두는 게좀 <웃음> 좋아요, 좋아. 힙이 이쁘시니까 약간 힙을 많이 보여주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른 다리는 앞으로 일단 대시고, 일단 손 잡을게요. 왼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릴게요. 짠. 마힘들었이 자세를 돌면서 할 거예요. 힐업 할게요. 뒤에서. 이번에 그립이 바뀌어요. 오른손 높게. 근데 왼손이 핫프 브라켓 드립이라고 해서 손이 명치 사이에서 얘는 이제, 이제 밀어낼 거예요 밀어야 해요 밀어내볼까요? 백. 0 0명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밀어야 해요 응. 좋아이 상태에서 볼 건데요 출발해서 엉덩이 오. 맞아. 와 진짜 느낌 잘 드신다 맞아 맞 이게 근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쉬워요 한번더 좋아요 시작 오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 레드민턴아 스쿼트 그 스쿼 스트분 남았습니다. 스쿼트. 데. 오케이. 와우. 와우. 오픈합니다. 오픈. 아 뭐야?